h hey, e my beautiful world As the time goes by You give me reason to live You give me wings to fly Hey, w o r Hey, my beautiful world. 안녕하세요. 숲다육TV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제가 한동안 다육이를 잘안 사다가, 음, 다육스토리님한테, 음, 굽이 있는 거를 팔고, 어, 그 돈으로, 어, 다육이를 이렇게 샀습니다. 음, 요거는, 그, 다육스토리님이 방송하는, 그, 노아다육이, 다육, 어, 사장님께서 선물로 주신 레드 마리아입니다. 레드 마리아 엄청 큰데요. 아, 제가 큰 거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요즘에. 그래도 조금 음, 작은 거라서 다행히 큰 사이즈인데 조금 그래도 작습니다. 아주 큰 거는 제가 못 키워요. 허리 아픕니다. 그리고 이거 들지를 제가 못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음. 아. 저쪽으로 옮길 수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짓고 있어요. 어, 레드마리아 서비스 감사합니다. 노아다육이 노아다육 사장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음 이거 줘서 사랑합니다. 네. 아 요거 이카이썬 큰 화분인데요. 이게 굉장히 큰 건데 이카이썬 이렇게 이분 보내주셨어요. 저도 빨간 게 좋습니다. 요즘에는 <웃음> 빨간 게 이쁘고 좋습니다. 이카이썬 어, 좀 가격이 있는 건데요. 이거 세트 구성을 새로 만들어서 이렇게 해주셨고, 음, 그렇어요. 하나에 8만 원 세입니다. 이카이썬. 근데 세트 구성해서4에서 10만 원이니요 이거는 거는 멕시코 야생마리야 멕시코 야생마인데요 이것도 화분이 굉장히 큰 거예요. 어 20cm는 되겠죠? 18cm, 20그 정도 될걸요. 저것도 지금 화분이 20 18? 18이라 그래야 되나? <웃음> 아무튼 그렇고 이것도 큰거 사이즈고. 멕시코 어, 야생마리아 멕시코 야생마리아입니다 이쁘죠? 요즘에 다이가 이뻐져 있죠? 어, 그리고 제가 원정 크리스마스가 있었는데요 막 웃자라 가지고 없어졌어요 이제 여름에 아주 더우니까 웃자란 것도 같죠 그리고 또큰 사이즈 원정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죠 아직 멀었지만 크리스마스 그리고 요거 라나우쿠미니 제가 묵은게 엄청 이쁜게 있었는데 아 같잖아요 목대도 생기고 막 이뻐졌었는데 근데 이거 언제 이렇게 목대로 만듭니까 아. <웃음> 라나우쿠미니 이렇게 나나 후미니 나나 후미니도 색깔 들려 먹고 그러면 엄청 예쁘거든요. 음, 그리고 요거는 만자르라고 하는데요. 만자르. 요거는 음, 좀 작은 사이즈지만 세트 구성이니까 어, 큰거 있고 작은 거 있고 그렇죠. 만자르. 처음, 처음 접하은 다육이긴 한데 예쁩니다 만자르 제가 셀카봉도 안 놓고 삼각대도 안 놓고 지금 그냥 들고서 찍고 있어요 털썩 주저 앉아서 찍고 있어요 이렇게 만자르 예쁘죠 만자르 입니다 그리고 또 요거는 음. 언종 아, 슈퍼클론 에보니 슈퍼클론 에보니입니다. 슈퍼클론 에보니 이것도 큰 사이즈네요. 그래도 요거보다는 작지만 큰 사이즈예요. 저거보다는 작죠. 반 사이즈 정도 이 정도 이렇게 보면은 둘다 똑같아 보이지만 자, 사실은 저기 뒤에 게큰 거예요. 아, 이것도 작은 사이즈는 아닙니다. 요정도 사이즈면 딱 좋습니다. 예쁩니다. 아, 스포클론 에보니 스포클론 에보니입니다. 스포클론 에보니 그 다음에 또, 또 하나가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프랭크 프랭크 제가 다 엄청 이쁜거 있었는데 그것도 같죠. 아 우리집에 이제 남아 있는거는 없죠. <웃음> 몇개밖에. 아 프랭크. 아주 이쁜아이죠. 이것도 색감이 더묻고 그러면 더 예뻐진답니다. 프랭크. 너무 이쁩니다. 프랭크까지 이렇게 해서 다해서 10만원. 다해서 10만원입니다. 이게 하나가 8만원이거든요. 하나가 8만 원짜리인데 세트 구성 해가지고 지금 다 해서 요거 선물 하나 빼고 다 해서 10만 원 이렇게 제가 기비를 그렇게 팔았어요. 9만 원에 사가지고 만원낸게요만원냈게습니다 <웃음> 언니가 다 키웠는데 제가 먹었습니다만원아 미안해요 언니 어, 다이어스토리님. 다육스토리님이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산거예요 다육스토리님이 선물 준게 아니고 제가 산거예요 언니가 그쪽에 방송 찍는거 그쪽에 노아다육에서 이걸로 예쁘게 해서 주라 그래서 이렇게 주셨어요. 선물도 하나 주셨어요. 큰거 이 감사합니다 이카 썸 아, 감사합니다 에쁜 주셨어요 이한이 음, 되게 크거든요 지금 제가 이렇게 품질을 못해요 무거워요 엄청 지금 다 무겁습니다 <웃음> 엄청 무겁습니다 우리 코코가 자꾸 들어옵니다 왜왜왜왜왜 왜? 왜? 왜? 왜? 코코 왜 어, 이렇게 해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게 보내세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들어오면 안 돼요. 들어오면, 아, 감사합니다. 말 깃다. 미나 말 깃다. 이기나 가갈라꿈 맡길라라까.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